어세요 이거? 아 마비 걸렸어. 와 미친 시떼리네 또. 내가 중간 보스 방이거든. 이거 왜 열려 갑자기? 어 잠겼어. 아니 나 저장 안 했는데. 아 저장 안 했는데. 아 씨. 어렵네. 총알 같이 뛰시다 뛰면 괜찮겠죠?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 멈추면 죽는 거네 이거. 얘기해. 저거 어떻게 먹지? 아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게요 그러면 아니야 에이 설마 설마 못 먹게끔 설계하게끔 만든 알았어. 쓰레기들은 아니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웃음> 아니 아닐 거야 나는 프로멜 믿어요 어 됐잖아 애초 달리기 버튼을 몰랐으면 은 저거를 못 먹는 거냐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요? 음. 달리는 걸 몰랐으면 이미 여기에 오지도 못했을걸요 그건 맞다 그건 맞긴 맞다 오, 오 이건 뭐야? 아오, 와 얘가 제일 어렵다. 아 됐다. 후. 별거 없네요. 결국 저장은 나갔다 들어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거 초기화안 되나? 그러면? 와 이거 한 번에 깨야 되네요. 비문에 뭐라고 새겨줄까? 중간에 내 빼는 거안 돼요, 아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깨야 돼 이거. 와 원투로 깨야 돼 이거. 푸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와, 진짜. 와... <웃음> 뭔가 맞았어. 뒤잡, 뒤잡. 와, 아니 뭐야? 난못 넘어갔는데. 우야 저거. <웃음> 아, 와. 전엄을 상대하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 뭔가 무슨 수를 써야 돼. 이거는 바꿔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웃음> 나중에 오라고 하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안아씨 빨리 만들어, 이식아 Just loop it up. <웃음> 이자식 어? 난 바쁜 사람이라고. 딱 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라고 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리얼타임 아니야? 나 이런 걸로 노가다 하기 싫다 말이야. 꼭 맛없는 음식으로 배 채우는 느낌이란 말이야. <웃음> uh. 아. 그러게 야너 지금 이거 물줄 시간 때 칼이나 만들어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 야 물줄 시간이 있고 칼 만들 시간은 없는 거야? 물 줘봤자 지금 두한 세송이밖에 안 되는구만 장난하나 너는 꼭칼 만들면 내가 니가 만든 칼로 너를 죽여주마 어? 다 만든 건가 설마? 어? 장비가 어디 있는 거야? 뭐야. 할레나. 할레나 이 자식아. 풀다 꺾어버려 그냥. 뭐야 내칼 돌려줘요. 와 큰일 났다. 저 갑자기 급하기 싫어졌어 그냥. 어떡하지? <웃음> 로드 한번 하자고요? 아 머리가 아프네요. 뭐지? 왜 없지? 이런 걸본적 있습니까? 일단 해보자. 때문에아 음... 뭐지? <웃음> 와 진짜. <웃음>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아 진짜 솔직히 탈주 마렵다 I'm dying. 이타치가 강한 이유를 알겠어 확실히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이타치가 강한 이유가 아 진짜... 어? 죽었다 나 진짜 이대로 깨야 되나? 어떡하지? 와... 잠깐만 진짜 이대로 깨야 되나? 다시요? 아니요 아니 이게 불안한 게 설마 전원까지 깼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오 열린다 좋았어 여러분 진짜 만약에 주위 사람 중에서 자기는 진짜 프롬 매니아인데 최초에 게임부터 하고 싶다. 뜯어 알려주십시오. 저는 진짜 프롬 쪽 게임을 좋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이건 나도 좀 거르겠다 야. <웃음> 이 정도는 나도 좀 거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거 트리거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거 트리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단 얘좀 죽이고요. 아, 왜안 죽지? 아 원래 딱 내리쳤을 때빔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사기인 이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 몰라. 빨리 깨러 가자, 이제. 여러분, 엔딩 봅시다, 이제. 엔딩. 아... 와... 드디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최? 와... 이거 진짜... 어디야? 어? 아, 여기다 으흡, 으흡, 으흡,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미쳤나 진짜 미친놈들아 응. 와 뒤에 저거 월광금 있는데 아. 뒤로 갈순 없다 아 씨. 와 저게 안되나 최정 보스. 음, 근데 왜 마법 안돼. <웃음> 음, 마법 안돼. <웃음> 아. 음,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자체 양심이 없다고요? 에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이랑 이제 공속이 동등해진 거죠. <웃음> 이제야 어, 최종 무기를 먹어야 이제야 이제 공속이 이제 평균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 거지. 숫가 패하겠다, 얘는. 어, 응? 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어떻게? 일단은 이걸로 일단 팰거예요 어떻게 팰거냐면은 그.. 파이어원 그거를 경직 준 다음에 다가서공격두번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마법 쓰고 해야죠. <웃음> 와 이거 뭐.. 음.. 일단은 최종 보스긴 한데 경직을 받긴 받거든요. 고행의 방법?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고행한 거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웃음> 음, 솔직히, 기행버린 건, 솔직히 이것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스럽게 왜 그래. 집본이요 그러게요 근데 엔간한건 다 일, 일주일 안에는 올라가요 음, 뭐 안올라가면 어쩔수없고 아씨, 이게 왜안 맞아? 아 뭐야? 됐다. 눌러 와봐. 아 돌았나, 저거. 알아라 <놀러러> 아넉백아자 얘는 Nice. <laughs> 와뭔 뭐... 안 맞는 거야 이거 최종 보스는 맞면 맞나봐요. 아 드디어 진네아 씨. Since this time a h o l r o k t u r e s s and the w a r i o s 진 Alexander looked to the heavens and began to feel his spirit glow inside him. He began walking again. Now that he possessed the moonlight sword, he had nothing to fear. 오. With this sword, he was more powerful than the gods or the demons. For all knew that he was the chosen man with the chosen sword. 해석 좀 해봐요. <웃음> 뭐라고 하는 거야? 얼월간은 어떠 어떠고 거기까지는 것같은 The g o s monsters and demons disappeared from m r i n e t The two dragons, e t h and a i r a also vanished from the i s l This ensured that the people on the island and on the northern continent would live in peace and quiet. ever after 뭐야, 둘다 봉인당한 거야, 그러면?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저런 기술이 있었어? 아 됐고 스킵 안 되네 제일 <웃음> 뭘 보여주는 거지? 아예 보여줄 게 없어서 이거 마법 보시자 <웃음> 이 자식들 <웃음> 뭐 하는 거야? 4 나오네 근데 뭐 대부분 이게 시초게임이니까 여, 여기서 발전을 해서 다크 소울이 나온거잖아 데몬즈 소울이야 결과적으로는 뭐 고룡을 잡자? 뭐 이런건가?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아 저거 그림 어이가 없네 진짜 저 볼때마다